아, 그러네. 안 칠한 게 아니라 칠한 거. 칠 근데 도는거알려줘 여기 탑시스러운. 아, 어, 봤어요. 봤어요. 봤어. 요 이거 어떻게 는지 모르겠어, 제가. 3단 시 가도. 어, 나는데사람 사랑해. 거기가 걸리는구나. 네, 아, 저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믿었던 그 사람. 여기 미 진성하고 이, 이 이만 가성으로 하면 안 돼? 미 이만 가성을 하면 안돼미어 그나마 우와 어, 다가 너한테는 정말 안 보이는 색깔이 나왔어 지금 지금 예쁘네 아,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어, 너무 좋은데 아, 나, 나, 나. y o u r o t h one w o s 다시 뭐.. 근데.. 뭐. 아들 어.. 쉬워 어, 아더 어. 어. 어. 어. 아래로 와요 왜 그래? 바나베 됐습니다. 이제 so 마음에 들어요. <웃음> 아니 형도 그래서 다 찍었다니까? 한글. 근데 형이 중간에 이제.. 노래. 그 많고만은 자리를 놔둬. 여기 와가지고 무게를 잡고 있어. <웃음> 저기 옆에 가서 무게 잡으세요. <웃음> 아이것 <이거> 때문에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좀 내보내주세요. 왜 갑자기? 너도 나만큼 그림을 못 그리는 동원아 그 정도 삼촌도 그리겠어 아 잠깐만 있어 봐 어. 이렇게 찍는 건 너무 한거 아니에요? 정동원씨 안 <목소리> 어, 아, 잘못 도삼아 진짜 <목소리> 넓은 자리나 또왜이렇다꾼왜이렇 못해요 아 누가 너 찍는다고 했냐고 지금 제가 요즘 불리는 게 없어요 좀럼 도와주세요 그럼 뭐 재밌는 거 하나 해주세요 뭐 재밌는 거뭐있을까요 그럼 소들이 반가울 때 하는 말은뭐 반갑소 말고 방금 말씀 주시면 돼전화상으로 듣다가 놓칠 것같아좀 와요 근데 옆으로 가 어차피쎄? 너가 매너 다리를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형딱 <목소리동> <목소리동>